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뷰파 새벽이네요 새벽 1시 54분이네요 오늘은 우리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에 새로 나온 여러분들 어, 엠블럼이 있다고 해서 그 엠블럼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자 엠블럼 이름은 숨바꼭질이라는 엠블럼이구요 자 그러면 한번 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알기로 숨바꼭질하는 엠블럼이 어... 그 뭐지? 그다다그 다, 다그 돼야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 숨어야 돼한 번씩 어. 자그러면 여러분들 숨바꼭질 엠블럼 이제 획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숨바꼭질 엠블럼이 그 마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에 다 가봐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 뭐야? 이거 왜안 눌려? 마녀가 있는 곳을 다 가봐야 된대. 이만 벌써 내판고 있는데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거만 벌써 내 판째 하고 있는데 다 가져가야만 냐 자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부금이 바뀌었죠. 자, 찾았다. 자, 이제 터트려주고 숨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됐죠? 이게 모두 그거였나? 모두 한 번씩 울려야되는거였나? 맞나? 이게 숨바꼭질이 한 번씩 울려야되는거였나요 여러분들? 맞지? 내가, 내가 알고 있는거 맞지? 그거 맞지? 음 자 여기서도 올려주고요. 자, 이거 너무 귀찮아. 한 번씩 울리는거 이거 노가다야 노가다 진짜. 응. 자. 응. 음. 잠깐만, 여기도 울려야 되지 않나? 뭐야, 너왜두 번, 너왜두번 소리지르니? 아? 여기 여기여기이네 여기로 다닐 여기 어? 어? 아? 다자맞습 이제 이거다가 여기 다자 이거? 어. 이제 여기는 또 울려야 되고 일단 이거 해놓고 이거 울린다고 이거 안없어지잖아 안 생각해보니까 음. 자, 밟고 들어갑시다 저 미스테리 코인은 나중에 컨텐츠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중에 할거예요 저거는 이게 미스테리 코인 하는거 음. 이게... 이거였지? 어, 역시 자 됐고 여기서도 올려줘야죠 어디보자 저쪽에 있다 자 밟고 숨읍시다 자 지금까지 온 스테이지마다 다 올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나온 스테이지마다는 지금 최대한 다 올리고 있고 뭐 했더라? 이러고 어허, 맞네.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했네요. 음, 자 됐죠? 여기도 울리는 거 없지? 응. 내가지금 울리는 건없가 울리는 거 없지? 니가 울리는 거 없지? 아, 가기리 니가 어! 아! 잘못 밀었 니가 실수는거 없지? 니가 울리니 한칸더 옆으로 보냈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보내면 되지 이렇게 제발 비켜줘 제발 비켜줘 나좀 가게 해줘 비켜줘 비켜줘 나 가고 싶어 가게 해줘 비켜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가세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올리면 된다 오케이 올리고 여기 숨으면 되죠 좋습니다 자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카메라를 찾아서 바로 찾았네요 자 이걸 밀어주다가 이제 발소리가 들린다고 나올겁니다 조만간 어, 이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들려 어, 오케이 계속 밀수 있어요? 밀면서 하면 돼? 어. 찰칵 가 됐죠? 자또 와요 한번 찰칵 김치 이제 이거 켜주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위협적인 발소리가 들린다고 할 거야 역시 찰칵, 어. 실수함따다 차이칵 이한번더 하는 거였나? 아니지? 응. 자, 어, 뭐야, 왜안 눌려? 어? 됐다. 착! 됐죠. 자, 이제 뭘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한번 꺼내, 던져놓고. 응. 어. 일로 와. 찰칵. 다시 한번더 와요. 찰칵. 됐죠. 이게 찾으면 돼. 빛나는 곳에서. 빨리 차면 빨리 차릴수록 좋아요. 또 하나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밑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한번 더 일로와. 왜도망가왜도망가 왜 도망가? 자, 됐죠? 가, 이제 가! 여기 없고 그럼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오면 음끝 그러면 이제 나가 보면 순박꽃길이라는 엠블럼이 획득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숨바꼭질한 엠블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